오늘의 밥술 한잔 송탄 편입니다 송탄에 있는 연탄 생고기집을 방문했는데요 동네 사람들한테 워낙 요즘 핫한 곳이라 저녁 9시에도 만석입니다 다행히 약 10분 후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고기를 주문해도 주인분께서 고기를 다 구워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바쁠 땐 힘들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술부터 주문하고 고기도 주문했는데요. 저희는 생삼겹살과 소갈비로 1차 주문했습니다. 기름칠용 돼지 비계도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삼겹살이 아주 두껍습니다. 연탄불에 오랜만에 먹는 거라서 너무 기대가 되네요. 삼겹살 한켠에 익어가는 소갈비살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맥주병은 숟가락으로 따야 제맛입니다 저는 어제 또 많이 달려서 소주잔에 맥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시원하네요 이렇게 먹고도 또 넘어갑니다 된장찌개가 서비스로 나왔어요 리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리필! 리필 가능! 리필 가능! 찌개색이 거무스름하니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고기를 원래 뒤집어 주시는데 성격이 급해서 본의 아니게 셀프로 굽고 있습니다 난 별로 안 넣어. 쌈장만 넣어. 고추 오늘 왜안 짜르네? 귀찮아. <웃음> <웃음> 마늘은 이렇게 돼지 고기 기름을 청양 고추는 너무 매워서 조금 잘라 주었습니다. 아, 매워. 우와. 계란찜이 서비스예요. 우와, 대박. 아, 정말 감동입니다. 대박, 우와, 와, 와. 이게 아피스 <웃음> 너무 뜨겁네요 연탄이요아 연탄불에 두꺼운 생삼겹들을 제대로 굽는 건 역시 전문가의 몫입니다 인분인분 제가 아까 한점더 먹어볼래 그래? 네. 버섯이 촉촉할때 먹어야 진짜 맛있어 바짝 부으면 수분이 빠져서 맛이 없어 나 고기 두점 먹을 거야, 말리지 마 아, 땡칠 씨는 제가 고기를 맛집어 먹으니 많아, 경쟁심이 어이. 생겼나 봅니다 야, 차차 드는 거 아니야? 있잖아. 아니, 아첫 점은 소금에 찍어야 한다고 해서 쌈을 들고 있으면서도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한잔 마시고, 그리고 안주. 끄까 그러니까. 매워. 이 둘은 먹을 것밖에 모르네. 음. 먹어라, 맨날 먹는 음. 고기를 음. 아끼려고 버섯을 음. 먹이는 음. 걸까요? 너무 맛있다 버섯 진짜 맛있다 아니 고깃집에 와서 버섯을 맛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고르기가 아, 놔라 놔라 라삐 버섯이 짤리 첫점 먹어요 딱조금만 버섯도 너무 맛있다는 맹구씨는 첫 점을 먹고 어마어마한 감탄을 합니다 오겹살의 쫀득한 껍데기의 식감이 아주 환상적이랍니다 <웃음> 아 끝도 부쩍 산다 다이어트 포기 아니. 단백질이다 이거야. 음 역시 우접이 맛있어 껍질에 붙어야 돼. 그럼, 그래? 거 어. 소금 안 찍어도 맛있어 그냥 아. 먹어도 맛있어. 소금이 없어도 와. 맛이 좋은 아주 안 질, 안 질, 안질안 좋은 맛있대. 고기였습니다. 맛있는 거는. 수원 육즙남에 이은 고기 스타일이 어이, 확실한 우리 맹구 씨의 말입니다. <웃음> <내콤하고>. <웃음> 먹을 거이한 점으로 먹는 거. 땡. <웃음> 너는 어? 이거 먹어. 깜짝이야. 어? 너 이거 이렇게 먹어. 알았어. 아, 내가 먹어야지. <웃음> 카메라 욕심이 많은 맹구 씨 고기도 그냥 먹는 법이 없네요. 어. 고기 한점 뺏겼네요. 오, 이천장 내일 한... 비주얼이야. 야 너는 대본 좀내우고 와. <웃음> 너왜 대본이 어디니? 대구 욕심 부리지만 어. 응. 하지 마. <웃음> 이거 얘한테 양보할 걸 그랬다. 나 원래 실기형. 실니이더라고내 뜯어. 어두워서 안 보이는 아니, 거야. 찌려보이는데 그냥 먹게 될 것을 욕심이겠네. 꿈꾸형좀 놔야 돼. <웃음> 여기다가 갈비살 먹다가 질리잖아. 먹고 끓이는 거야. 갈비살이 왜 질려? 그러면 갈비살 된장찌개는. 갈비살은 응. 안 질려. 응. <웃음> 갈비살이 질리면 된장찌개에 넣어야 하는데 땡치 씨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게 없네요. 하? 그 와중에 치즈가 나왔네요. 아주 비싼 치즈예요. 8점에 5,000원이나 뭐, 네. 했습니다. 일지아 삼겹살 싸먹 삼... 아니야, 안 드신 거 어디? 소고기 싸먹어도 돼. 원하는 대로, 어떤 고기든. 어, 자기 입맛에 맞게. 응. 고기랑 싸먹으라고? 어. 자, 한 점씩 갈까요? 조금 네. 더늘어져야 돼. 나는 좀 두껍네, 치즈가. 고맙게도. 어. 나 없어. 자! 아! <웃음> 아 어, 뜨거워! 식초 맛해! 음. 고소해! 음. 치즈가 너무 <웃음> 잘 익었어요. 고소하고 <웃음> 입에서 사르르 녹는 <웃음> 그 맛이 정말 <웃음> 일품이었습니다. <웃음> 치즈 고기쌈이 제일 기대된다. <웃음> 어 나도. <웃음> 돼지기름 코팅! 아, 코팅한 돼지기름에 치즈를 아, 야, 구워서 더 고소했던 아, 것 같습니다 치즈 누룽지 이름은 치룽지죠? 아, 아, 드디어 아, 고기에 싸서 한쌈 먹어보겠습니다 콧구멍이 벌룽거리네요 치즈와 갈비살, 아, 치즈와 삼겹살의 맛은 삼겹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네요. 아이씨. 저는 갈비살이랑 먹었는데 말이에요. 아유, 음. 그 와중에 음. 소막창이 등장했습니다. 아, 대구 막창이 유명하잖아. 거기는 돼지 막창. 응. 그래서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응. 근데 생긴 거랑 다르게 싱그러운 거못 먹어. 응. 아 진짜? 문제 아니야 생긴 걸 맞어. 언니 생긴 거 맞아. 옵셔이땡칠 럭셔리 없셔리. <웃음> <웃음> 씨는 우리가 시킨 소막창에 대한 두려움이 약간 있었습니다 오래걸리는 아, 막창을 뒤로, 뒤로 하고 우리는 맹구 씨의 장기자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마이크네요 <웃음> <웃음> 각나래 개그맨한테, n 네. 나래 개그맨한테, 네, 네. 아, 네. 강나래 개그맨한테 <웃음> 이 노래를 말이야. 불러드렸어요. 솔로라네 내가 솔로송이지. 솔로송인데 아, 네. 자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목이 좀안 좋은데 자 가만하시고 네. 이 땅의 모든 솔로를 위하여 솔로 솔로 들어보시죠. 솔로라네 솔로 솔로라네 외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외롭서 놀라네 오우 꿈에서 작사한 것치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미치겠다. <웃음> 오우랑 되게 잘 구워주셨어. 그럼 작은 거부터 그냥 한번 먹어봐. 어 <웃음> 냄새 냄새 너무 되게 고소했네. 아, 어 일단 그냥. 막창을 처음 접하는 땡칠 씨. 식감이 약간... 음 식감 음음 한데... 이 음. 아, 음. 음음뭐 아무... 막창 오, 양념이 뭐, 너무 오,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야, 네 고기는 여기 식감도 너무 좋았어요. <웃음> 이거, 네 네, 먹어. 자꾸 <웃음> 돼지 비계를 먹으라고 하네요. 두 번째 너무 막장은 너무 콩가루를 찍어 먹겠다는 우리 땡채 씨예요. 아, 미숫가루를 어떻게 먹어. 맛있다. 맛있다. 나 이런 식감 좋아하고 나 맛이 어떠십니까? 어때? 아니 답답해 밀가루 때문에. 밀가루좀안 밀가루를. 콩가루 때문에 좀 목이 뻑뻑한데. 자 그럴 때는 이거랑 같이 찍어 먹어요. 아니야 야, 아니 아니 유리 못 먹어. 해, 알았어 알았어. 마른 년이가이언니이 먹게. 기름이, 기름이... 해소시켜 주네. 아니 식감이 너무 좋다. 고급진 표현력이네요. 아입쾡이요 음. 아, 팍! 음. <웃음> 맛있어? 청양고추. 아, 얘가 김호반이 돼 있어서. 근데 고추가 너무 매워. 안 매운데? <웃음> 매운 게 걸렸나 보지? 막창에 청양고추 하나만 먹어도 <웃음> 왜 이렇게 맛있는지. 하지만 고추가 너무, 너무 매웠어요. 맛있어. 안 돼. 속물스러워, <웃음> 내 걷지 말고, 잘생아. 안 돼. 얘는 더 육물스러워. <웃음> 이유가 있어. 나만 안 육물스러운 거네? 어, 네가 제일 예뻐. 일단 아, 너는 화장 안지았잖아너 응. 퍼거 닮았잖아. <웃음> 그래 아. 예쁘다, 퍼거 닮아서. 니네 고기 빨리 쌈싸먹어. 신다. 아, 먹지마 그거. 못 먹어. 설마 아먹을려고 껍데기 먹으려고 진짜 먹으려 먹으려고? 아니, 껍데기 먹어도 돼. 돼지 기름 와. 위에 있는 껍데기가 깻데기. 왜 그렇게 깻데기. 맛있어 아. 보이는지요. 이건 먹어야겠다 오, 싶어서 Snail, 어, 껍데기만 어, 따로 줄줄 중, 벗겨냈습니다. 그게 뭐라고 돼지 가 뭐라고 바삭바삭하니 아주 잘 익었어요. 이 소주를 부야처음처럼이니이 벌어지잖아. 정말 맛있었습니다. 미각이 빡면도 벌어져. 회를 하기 때문에. 명태 비빔국수예요. 어. 비 살짝 너무 맛있지 음, 말고. 와깔이들어있다 미용태가 엄청 많이 들어다 엄청 어명태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엄청 이들어있어있이어있다오이들어이가이들어다이니다 돼요. 한 입에 아주 꽉차게넣네요 음, 멸치국수가 나왔 o 멸치국수가 나왔습니다. 야, 소주 장전. s 아, 맛있다. 아니, 이 소주를 구걸하는 <웃음> 거렁뱅이들 같 and c o r 맛있다. Bengi to 니 e t in your go. I need. o 야. 야 이거. 야, 국수보다 어. 맛있어. 야, 망향국수보다 맛있어. 아, 웬만한 전문 국수 집보다 훨씬 낫다니까. 진짜로 거짓말이... 이, 이, 이, 그이 집이 국수 멸치국수 아니잖아.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육수가 정말 <웃음> 범상치 <웃음> 않았습니다. 우리 맹구 씨 오늘 과식하는 것 같네요. 김치 이렇게. 간만에 탄수하면 호되게없와 면 먹는 음. 것좀 보세요. 음. 음. 지지 않고. 음. 면발의 쫄깃함도 아주 최고였습니다. 쉬지 않고 흡입 중인 땡칠씨. 오늘은 맹구씨한테 밀렸네요. 진해? 육수가? 어, 진해. 완전 진해. 와다 먹었어. 나무리. 나무리. <웃음> 소주를 부르네. 국수엔 역시 소주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먹부림입니다. 다 빠졌나봐. 쪽도어 서비스 아이스크림도 있는데요. 아니, 흑당 버블티바가 있네요. 저희 둘이 오면... 자 정말 마무리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메롱 메롱. 메롱. <웃음> 응. 너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